클러치 실린더 교환시 과도한 브레이크액이 선으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를 잡아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잡아줍니다. 호스 내부에 균열이 생겨 추후 호스가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호스를 잡아주는 1 2 m m 트 양쪽에 동화셔가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해서 교환을 해주시거나 불가피하게 교환할 경우 세척후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든 다이는 전동 공구가 있다면 상당히 작업의 편의...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클러치 실린더를 보면 고무부트가 보이는데요.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고무부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브레이크 액입니다. 내부의 손상으로 브레이크 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클러치 액은 브레이크 액과 같은 통에서 사용하는데요. 브레이크 액보다 오염이 많으니 1년에 한번은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러치 페달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도 실린더 고장이 많이 오는데요 이 차량의 경우도 클러치 디스크 교환한지 약 3개월 된 차량입니다 클러치 작동시 페달이 무거워져 클러치 디스크를 교환한다면 릴리스 실린더도 같이 교환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핀품의 실린더 장작시 12mm 볼트는 살짝 조여주고요. 지금 보이는 14mm 볼트 두 개를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 12mm 볼트를 조여주게 됩니다. 이유는요, 고정이 홈이 없어 호수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린더 교환 후 에어 빼기를 합니다. 2인 1조로 하고요. 한 명은 페달을 밟아주고, 밑에서는 브레이크 액을 빼주면 됩니다 모든 작업 후 클러치 연결 부위 브레이크 액 누유 상태를 꼭 확인해 줍니다